이도 날씨가 확확 바뀌었었나요? 이번 폭우도 기상이변인가요? 기후위기는 언제 왜 시작됐나요? 감기 마음 꺾이셔도 돼요. 각자기 음. 전에 어지러서 좀 미안하고 부끄러워요. 저는 궁금하게 생겼어 질문이요. 에 오른쪽에 있는 시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요. 시계 자세히 보면 이게 빠르게 돌아가는 시간이 별로 없다. 보호자 없이 심각한 와중에도 혼자 있는 아이들이 많다. 제가 생각하는 여섯 가지의 문제들에 대해서.